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리송 강좌 첫번째 발리송 부위별 명칭, 그립방법, 용어에 대한 강좌입니다 자 첫번째로 발리송의 부위별 명칭이에요 어, 위쪽을 보시면 칼, 블레이드가 있겠죠 칼날이 있겠고 칼등이 있을 거예요 칼등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핸들이 달려있죠 칼등쪽 핸들, 세프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칼날 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나오는 핸들을 바이트 핸들이라고 부르고요 이레치라는게 달려있는 핸들을 바이트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뭐 가끔 중국산 친구들은 뭐 세이프 핸들에 레치가 달려있기도 하는데 어, 웬만하면 바이트 핸들에 레치가 달려있어요 벨트 클립이라든지 이런 게강절를 보기 위해서 대충 이 정도만 알아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, 이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들어가셔서 글한번쫙 읽어보시면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. 자두 번째로 발리톤 그립 방법 세 가지입니다. 그립 방법은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. 어, 그냥 칼날이 위쪽으로 가게 잡는 베이직 그립 그리고 칼날이 아래쪽으로 거꾸로 잡는 리버스 그립 또는 백핸드 그립 그리고 펜 또는 연필 잡듯이 잡는 펜 그립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간단하죠? 마지막으로 어 발리송 영어 간단한 거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첫 번째로 롤아웃이라는 건데요 롤아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발리송을 잡고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발리송을 하시면 커뮤니티 같은 거를 보시면 어 플리핑 또는 플리퍼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이게 아마 네이버 사전에 치면 안 나올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게 나올 거예요 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게 플립이라는게 돌린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플리핑하면은 돌리기, 플리퍼하면은 돌리는 사람 이런식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발리송 기술 강좌를 보기 전에 한 요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수월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정도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.